공터가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현재는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이 바다로 가는 방향입니다. 도로는 왕복 2차선에 접해져 있습니다. 이 방향이 포항 법원 가는 방향입니다. 현재 땅 높이는 도로보다 약간 높습니다. 주변에는 원룸이 주로 많으나 간혹가다가 상가 건물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밭 매매입니다. 고구마, 참외 여러 가지 많이 심겨져 있네요. 대추 나무도 있습니다. 큰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담장은 삼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현재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65제곱미터 80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왕복 2차선 폭 10에서 12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입니다 제1종 주거지역에는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로 원룸 건물이나 상가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금액은 263만원이며 매매금액은 2억 1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102-2236 전화번호 010-2487-0015